그러면, 인간에는, 우리 심리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하나는 내면 심리, 이거 잘안 나와. 섭성 심리, 우리는 행동 심리,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 이것이, 어느 것이 중요할 것인가, 이거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분석하는 거, 그 종류를 한번자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는 트레이닝 시키는 거 우리는 그다음에 교정하는 거 그다음에 힐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부지 기술로 많다 그죠? 네뭐 많다 그러면 이 테스트 한개가지고 이것을 다 한다는 거지 이건 그짓말이다 이거 시해보래요 타고난 우리 여서정형게 타고난 우리는 특성이 타고난 성격이. 그대로 표출해 갖고 성질이 드러나는 아주 그치고 이것이 바뀌어 갖고 지금 순간적으로 환경이 바뀌어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 습성이 잘못된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 그러면 누가 병인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어떤 질병을 치료할고하면뭐 분석이 다르다 그럼면 전부 다 다르다. 그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 뭐 치료를 하든지 올인지 할거 아니야. 그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면 심리는 우리는 풀락함 어디에 들어 있을까? 타고난 내면 심리다 어디 있을까? 그게 있는 게 아니지 내 운명이지 내 타고난 운명이 들어 있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타고난 운명이 들어 있는 거고 내가 공부해가지고 습관하고 경험하고 이런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 있을까? 그건 이말하는 거지? 그게 진짜 여기 들어있는 거야. <웃음> 우리가 공부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습성이 길어지고,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두뇌에 들어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동하는 거는 내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해? 내 기분 좋으면 좋게 그릴 것이고, 기분 나쁘면 나쁘게 그릴 것이고, 상대방이 있으면 똑같은,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을 때 행동하고, 저 사람이 있을 때 행동하고 다르잖아. 같나? 네. 다르지? 다르면서도 지금 부다 똑같다고 시험 문지 내보면 어떻게, 어떻게 답이 없지? 당연히 다르잖아. 현실이 그로는데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 조금만 오면 대하는 모습이 처음부다 다르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환경이야. 그치? 그러면 이 세계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하겠노?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뭘까?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시작점이니까 운명이 응, 운명이 시작점이다. 응, 시작점이 근데 있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했대. 시작점이아 그러니까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같아요. 저지간 우리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행동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다. 내머릿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내면 심리는 타고난 것이지만 표출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는데 머리에 들어있는 걸 그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해? 환경이 좋으면 안 해버리고 환경이 나쁘면 행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행동 심리만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 답이 어디 있겠나 인간이 일속에서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못 찾아도 모르지 그지? 타고난 운명이야 우리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숫자 요 이것도 숫자 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숫자 다 그래서 우리는 수리 심리학은 숫자의 풀이 법에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거야 단지 이거는 어떻게 사주로부터 푸는 것이고 이거는 숫자는 어떻게 이 테스트로서 우리가 푸는 것이고 그지 심리 테스트 다이거 그지 심리 테스트는 여러가지 있다 이거는 심리 도구도 있고, 설문지도 있고, 우리는 뭐 그림이도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대화도 있고, 생동 관찰법도 있고, 이런 거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것이 발달된 이유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부정을 많이 해왔다. 왜냐 사주가 근본이지, 이 학문적으로 기반이 없으니까, 이걸 부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에는. 그치? 누구 말 따로 뭐양력을 써야 되는데, 음력도 쓰고, 뭐. 하루에도 뭐, 시간 별로 뭐, 12개 쪼개갖고 막 갖다 붙이니까, 이게 누가 인정하겠나, 그죠 즐기는 양력인데, 어떻게? 엄력 선대 해놔놓고, 엄력 갖다 붙이고 뭐, 엄력이 되사고 이러니까, 이게 뭐, 답이 없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동안에 심리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다. 방법이 없대? 어떻게 찾을 거야? 설문지 갖고 어떻게 찾을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선문지는 엉터리도 하고 답도 안하고 아니고 아닌 거는 빚기 가쁘고 뭐선문지답안하고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정돼 갖고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이 돼 있는 상태라 이거는 제일 쉬워 사주로 푸는 거는 제일 쉬워 그런데 사주로 행동을 안한데돼 있단 말이야자 여러분 사주는 이렇지만 성질이 들었다 하지만은 야하고 어떻게 학교에서 하지 마라 하니까 야는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리는그 갖고는 모르는 거야. 그대로 행동 안 하니까. 타고난 거 그대로 행동하면 맞지. 그럼 그대로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타고난 거는 이랬는데 야가 행동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행동하는 방법이겠노?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기가 배우고, 트레이닝 받고, 멘토링 받고, 지식으로 습득하고, 내 간섭에 익혀진 것이, 어떻게,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섭섭신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유치해낼 수 있겠나? 이것을 유치해낼 수 있겠나? 이게 뭐 답이 크지. <웃음> 답이 별로 정답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유치하노? 지 마음대로 유치해 뿌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카운셀러이 주관증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시대 때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은 설문지 갖고 상담해봐. 똑같은 답이 나오는 가 아무 인도 똑같이 안 나온다 이거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 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다. 이것은 정말로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다. 지문이 속에 들어있는 거. 누가 이야기할 수, 한다 해갖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 맞네? 지문이 속에 있는 것을 지가 거짓말 하고 싶다 하면 이 속에 있는 것이 거짓말 하고 싶다 해가지고 택가하는 거야. 그제? 옳게 행동하겠다 하면 옳게 행동해갖고 택차하는 거야. 지문이 속에 누가 뺏어갈 것도 없고, 그제? 내가 뭐 이렇게 해라 한다고 지가 하겠나? 그것이 자기 이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일 정확한 거는 이거라. 이게 되겠지. 이 아, 대는 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 속에 들어 있는 인간의 두뇌 속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우리는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도 숫자고, 여기도 숫자고, 여기도 숫자다. 그럼 이것을 풀락하면 어떻게?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의 원리를 풀어야 되겠다 그죠? 어저께, 우리, 저, 어? 이 숫자 갖고, 우리가 말했잖아, 그치? 맞다, 맞다, 안 맞다. 막. 그거는 항문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야. 내 그, 어떻게 해서 그 계산을, 그것을 그렇게 하면 그것도 멍청하다. 그거, 이거 날린 사람, 정말 그거 억수로 멍청한 놈이야. 고급 밖에 모르는 멍청한 놈이야. 그카이스트고지나리고 그건 소용없지. 그거는 원리상으로, 이 수화의 법칙에 의해서, 100% 다 맞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어떻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수없이 많은 거야.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는 거야. 내가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다 풀어줄게. <웃음> <웃음> 그게, 그러니까 그 원리는, 그래서, 어떤 숫자를 갖다 엿더라도 이것을 풀어내게 되면 다 풀려. 그거는 수의 법칙이지. 그거 갖고 뭐핸드폰이 어떻게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숫자의 원리 갖고 이 심리 테스트를 하는 신비한 수리 법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이트 하나 줘봐도 함도 들어가 보지도 않 하고 그그돈 꼴랑 그거 천백 0원아까워 갖고 이거 함도안 들어가봤을 거야 안 들어가봤지? 언제? 오늘의 일진에 들어가봤나? 안들어가봤지돈줄 받나?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다. 거는 우리는 모르잖아. 지가 생각한 숫자 4개만 찌르찔을 찌르 찌르 했잖아, 그죠안 들어가봤으니까 모르지. 안 들어 봐. 실전로 해봤어. 어, 그리니까, 그리니까 거기에 바로 어떻게 이 숫자 심리 테스트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직설적이잖아. 번호를 가르쳐 달라니까, 그제?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대적인 이런 반응이 있겠지. 근데 완전히, 이계산하라 하면 시스템에서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 그리고 내가 그전에 우리는 어떻게 심리학을 강지를안 했기 때문에, 그런 소위 원리가 있다, 손치들. 내가 어저께 이야기할 때, 내 당장 풀어내는 이유가 뭐겠노? 숫자의 법칙은 많은데 야가 어떤 방법을 풀는다 그것을 내가 설명해주겠어 그렇지만 그거는 월리가딱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푸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그냥 1분만에 풀면 그게 뭐 신기하다고 그러나 그 신기하다고 하는 놈 자체가 그그 수학에 막 수학 학교 다닐 때 0점이었다 아 이제 그건 아니고 고민을 안해서 그렇다 고민 수의 법칙을 고민을 안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숫자의 원리를 우리는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공급하는 핸드폰 우세는 앞에 정해진 것 갖고 푸는 거야. 그치? 그거는 우리 천지운수 상담법을 해갖고 수의 법칙으로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것을 딱 푸게 되게 되면. 여러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심리를 다 풀어낼 수 있다, 핸드폰으로도. 뭐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현재의 심리를 다풀수 있고, 핸드폰 번호를 집어넣게 되게 되면 핸드폰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다풀수 있어. 그렇게 얼마나 신비한, 이것이 이론인지, 그 내가 계속 숫자, 심, 연산법이라고 그랬지. 그거 하다가 때쳐보잖아. 그거는. 또발 또바로, 뭐. 내 탓이 아니죠. 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 아니고, 안온 탓이다. 그 자주가, 아, 그거는. 내 탓이 아니고, 중간에 박사님이 이 중도시켰잖아. 내가 시켰다. 주가 뭐. 시켰지. 자, 자주가 그거는놔놓고 숫자, <웃음> 숫자 연산법은, 정말로 이런, 인간의 내면 심리를, 습성 심리를 완벽하게 습성 심리가 대단하다 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비의 숫자 세계로 지금부터 가보는 거다 신비의 숫자 세계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겠노 자 여기서부터 숫자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여기서 이것을 딱 풀게 되게 되면 이거와 어떻게 바뀐 거 알겠지 지금 이것을 딱 풀게 되게 되면 약간 행동하는 것하고딱 비교하면 알겠지? 습성치대 제일 중요한 건 습성심리는 행동심리와 비교하게 되면 행동심리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습성심리가 갖게 되게 되면 어떻게 내면 심리를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내가 어떤 지식과 어떤 환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요새 들어와 갖고 게임 중독이라는 말 들어봤나? 게임 중독이라는 말이 증의가 어디 있느냐? 하루 종일 게임 하는 프로 게이머들이 전부 다 중독자가? 응? 그 하루 종일 컴퓨터 하는 놈들은 전부 다 중독자가? 게임 중독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 중독이라고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앉아 갖고 매일 게임이나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잘못된 거야. 부모가 중독자야, 그거, 부모. 노이로제래 그거는. 니, 니 중독자제? 핸드폰 <웃음> 중독자. 그거는 어떻게, 이거는 중독이라 하는 게 아니고, 중독하고는 다른 거야.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중독자라고 하겠나? 그거는 지금 맥스 있는데. 그럼 니 중독자제? 아이가 그럼, 잘못하다 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경계선에 다 넘어갖고, 요로 가면 어떻게? 요로 갈까? 요로 면 중독되고, 열로 가면 중독 안 되고 그런 거야. 그걸 갖고, 네 중독자라? 이런 줄알아하면안 된다, 이 말이야. 심리가 거기, 우리가 천만, 이거, 그 뭐, 잘못되는 그런 것이다. 그것이 개인의 주관의 스카운셀러의 객관성이 없는 그것 때문에, 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다. 요새 생각해봐라 부모들, 부모들 이 있잖아, 그지? 자식들이 부게 되면 지 생활비 많이 들어간다고, 있지? 엄마, 아버지가 잘못하다가 장소리 많이 하고, 뭐, 반복해서 장소리하고 이런 거는 하면 어떻게, 전부 다 어떻게 치매를 해갖고 병원에 갔다 예쁘지? 하면 힘이 없으니까 가는 거야 아니? 잡혀가는 거야. 그 사람이 치매라서 그렇게 했나? 전부 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고, 그제 부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치매, 치매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습관이 돼갖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 진짜 치매가 돼갖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몽닥 한목이 전부 다 치매를 해보면취급해보면안 되잖아.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자살한 사람이 전부 다 우울증이면, 그거 큰다? 요새는 어떻게, 미어보고 그치? 타살해도 뭐, 널 찝으면 어떻게, 우울증에 걸리다 했었고, 이? 지가 미끄러지갖고널집어도 뭐, 안에 뭐, 불만이 이런 게, 뭐, 걸리 좀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우울증이고, 이렇게 취급해보잖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다. 맞죠? 그래서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을 일관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근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상담할 때도 지금 답을 알 답을 내가 잘안 갖춰주고 지금 하는 이유가 상담 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다. 이 분류가 다르다는 거다. 그 니놈 뭐 수갑에 하나 놓고 누구 말잖는 어, 네. 니는 뭐 수채질이나 어? 목체질 해라 놓고 니 답이 이거다 이런식으로 상담할까 싶었는데 겁이 나서 내가 지금 자꾸 망설이고 이론을 설명 하는 거야 뭐냐?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이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만들어진 거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다 절대 아니다 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보자.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크게 두 가지가 필요있다 이게 뭐 잉크가 별로 시원찮다. 자 수리 심리 테스트와 숫자 심리 테스트가 있다 자 수리 심리 테스트와 숫자 심리 테스트의 차이는 뭘까 자 숫자 심리와 수리 심리 차이점 뭘까? 여러분, 뭐, 수리 뭐 심리 해놓고 숫자 심리 해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 우리 곤란하잖아. 그럼 이때까지 뭐가? 아무 감이 없어? 아직 뭐안 배웠어. 아, 만무리기는뭘안 배웠노? 자, 수리는 수리의 숫자의 수리 법칙에 의해서 하는 거야. 수리 법칙이라면 어떻게 숫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어? 1부터 9까지 수리 법칙을 해서 하는 것이고 숫자 심리는 이 숫자의 계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 숫자 심리다인이다 수리법칙은 이제 천수진리법, 엄량이치론 이거 갖고 풀어가는 것이고 숫자심리는 단순하게 숫자를 통해서 숫자의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컵을 갖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겠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수지 사주를 푸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 내면 심리를 푸는 것이고 숫자 연산법 이거는 어떻게 해? 이것이 타로 심리를 푸는 것이야 이거 방법이. 이건 숫자도 마, 마찬가지다. 숫자 심리가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거는 숫자의 계산에 의해서, 숫자의 구분에 의해서, 숫자의 답이 빼기 해서 숫자의 차이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상담해 나가는 것이고, 수리법칙은 숫자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이런적으로 풀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스템 속에 그렇게 그래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내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다안 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풀게 된 내면 심리는 없지만 은 여기에 우리는 오늘의 일진 테스트가 이것이다 이런 거다. 이해 되요? 오늘의 일진 테스트가 이것이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타로 상담법 상담법이 이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숫자 연산법 심리 테스트. 이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아 그런데 이 숫자연산법은 여기도 들어있다는 거다. 그래서 숫자연산법이 얼마나 중요하겠지? 숫자연산법은 이것이 수리법칙을 이용하는 숫자연산법이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우리는 어떻게 숫자 계산법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 심리로 푸는 테스트가 양분이 되어 있다는 거다. 양분 두 가지가 있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오늘 두 가지를 다가줄까 싶은데 한영 아니, 말을 잘안 들으니까 그렇지. 자, 하나는 숫자 심리고, 하나는 수리 심리예요. 이게 엄연히 다른 거다. 우리가 논리를 따지게 되면. 지금 똑같은 우리는 숫자 연산법. 지금 하는 거는 숫자 연산법이에요. 숫자 연산법인데, 하나는 어떻게? 수리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단순하게 숫자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차원이 다른 거야. 핸드폰 운세도 보게 되면 핸드폰 운세도 하나는 숫자 심리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단순하게 수리 심리로 풀어가는 방법이 다른 게 있다. 다르다는 거다. 지금 우리가 핸드폰 운세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리, 그거 핸드폰 운세야. 근데 이것을 표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핸드폰 숫자 운세 정말로 핸드폰 숫자 운세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상대방과 아무것도 몰라도 돼이 숫자 운세가 필요한 거는 아직까지 내가 공개 심리학을 진도가 많이 안나가고 공개를 안한 거지만 은자 숫자 연산법의 수리 법칙을 하게 되면 수리법칙을 이용하려면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번호를 알려줘야만이 돼. 그것을 가야 내가 풀어가는 거야. 알아야만이 돼. 사주를 알든, 그 사람이 숫자 연산을 한 숫자를 알든, 알아야만이 내가 상담을 내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숫자 풀이는 지가 계산해갖고, 난이 답만 딱 주고 나는 그것을 풀어 그 점점이 하면 안 된다. 말이 지가 열심히 계산해갖고, 뭐, 우리가 그 시차는, 이거는 요정이다 테스트 하는, 자기가 스스로 테스트 하는 거야. 그러다 그러니까 풀이를 뭘 하니까, 그지? 우리는 단주 가게 주겠지, 그지? 그러면 지가 열심히 계산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상담하는 사람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갖고 지가 판단하면 돼. 요것이 바로 숫자십니다. 지가 계산하는 거잖아. 수리심리는 술이 응. 저기... <웃음> 아까 있잖아. 숫자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이고, 요거는 숫자 각각의 숫자의 그 이? 개수 주어진 정, 숫자의 정의에 따라서 풀어가는 것이다. 그두 가지 유형이 되는 거다. 음. 연역법인가 뭐 뭐그런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이론을 풀어가는 방법이고 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숫자 인사법은 이런 천수, 진리법, 엄량, 인치은 천지, 조화론, 이래갖고 이 숫자의 논리에 의해서 인연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는 수리, 그, 심리고. 그러면 이쪽에는 숫자, 숫자 계산해갖고 그 숫자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해갖고 구분을 해서 우리가 그 심리를 풀어가는 게 숫자 심리야 승수 상수법이 아니고 음 그렇게 그러니까 숫자의 기본 개념 이거 갖고 승수 상수법이 나올 수가 없잖아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지 그 사람이 준이 숫자밖에 없다 이 말이야 계산도 지가 한 거야 내가 한게 아니고 이거 숫자 이거는 숫자 그 심리 테스트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지가 계산해 갖고 지가 떤지 준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내인제 숫자만 지불해서 해갖고 내인제준 것이고 차이점은 그거라 최종적으로 주는 거는 똑같지만 이 지각 계산을 해갖고 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는 어떻게 이 수리 심리는 명제부터 있어야 돼. 자, 이제 우리 구분을 해보고 하자. 이제 바로 들어갈 거니까. 자, 수리 심리는 우선적으로 명제가 필요하고. 명제가 필요하고 여기 숫자를 숫자 연산 추출해야 돼연산법에 의해서 우리는 단어를 순번대로 따라서 추, 추출을 해내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수리 심리라는 거다 자 숫자 심리는 이 명제가 필요 없어 단지 어떻게 해. 주는 거는 지가 열심히 계산해 갖고 이 숫자만 주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통하는 절차 예? 계산하는 절차는 맞아야 되겠지 그치 계산하는 절차가 있다 이게 이거는 명제 대신에 계산하는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결과값이다 이거는 결과값 결과값만 주는 것이 우리는 숫자 심리 테스트고 위에 거는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나는 숫자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명제를 놓고 풀어가는 방법이야. 이거는 수의 법칙에 의해서 풀어가는 거죠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느 것이 더 재밌겠나? 숙심리야 네? 이거는 조금 답이 불호할 수밖에 없다. 그제. 주고 오는 거는 하는 거지. 우리 그거 그까지 거 안다면 우리는 정말로 점점이밖에 안 되고 심리 심리만 한댔 따위. 점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그는 어떻게 자기가 뭘 요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면 돼 알고 있을게 풀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모든걸다 푸는 거야 인자. 이것만 있어도 우리가 상담 다 하는 거야 심리적으로는 상담 무슨 상담? 성격도 하고 지금 현재 심리도 하고 지가 욕구도 하고 지가 바라는 것도 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도 알고 뭐다 푸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이게 이 실링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는 거다. 왜? 확실한 거기 없으니까. 그제 맞나요? 그 재밌기는 굉장히 재밌겠지. 재밌겠지. 신기... 그쵸 어... 신기해요. 이제 신통 방통 그제. 제가 저때.